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프로이트는 정신분석학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유용은 분석심리학의 대가입니다 이두 사람의 결별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볼게요 우리가 사람이 헤어지고 결별을 하고 선을 끊고 이렇게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성격이 안 맞아서 나한테 욕을 해서 어떤 이유가 있는데 그렇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이유 외에 진짜 이유 우리는 어떤 이유를 갖다 붙이지만 사실상 내 마음 안에서 그 사람을 외면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프로이트와 유흥은 어떤 결정적인 이유에서 헤어지게 되었을까 사실 프로이트와 유흥은 굉장히 친한 사이였습니다 융이 프로이트보다 소사가량 작고 프로이트와 융은 그러니까 서성과 제자, 아버지와 아들 같은 그런 것으로 돌봐주는 그런 관계로서 소위 브로맨스 남자들의 그런 우정이 깊은 우정이 느껴지는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연구 같은 연구 분야에서 서로 지적인 교류를 잘 이룬 그런 관계였는데 어느 날 결별을 선언했단 말이죠. 우리 헤어져. 그 이유는 프로이트가 개인 모의식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야기를 했었고 정식, 정신분석학이 이루어집니다. 거기에서 융은 집단 모의식을 이야기하죠. 이런 것은 충분히 연구하다 보면 새로운 것을 개발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이론을 펼칠 수도 있지만 이제 이 이유로 결별을 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두 사람의 오행 심리적인 분석을 통해서 바라본다면 여자 때문이다 라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두 사람은 참 공교롭게도 일주가 똑같습니다 기축 기축 일주가 똑같고요. 또월간에두 사람 다 똑같이 편제가 있습니다. 이 편제가 문제죠. 어떻게 문제가 되냐면 이 격을 따져본다면 프로이트는 정인격 유흥은 편간격입니다. 이거는 토가 격을 잡기가 다른 지지보다 조금 어렵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잡기월이죠. 잡기월에 일단 평간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지장간까지 공부하신 분은 아십니다. 평간이 있고, 그래서 평간격이 됩니다. 평간의 뿌리도 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간격 잡기 평간격 이렇게 해서 이제 격이 다른데 이제 똑같이 편제를 월간에 두고 있는 그런 형국이죠. 그래서 이 제의 쓰임, 이 제의 쓰임을 보면 격에 반하죠. 프로이트는 제극인입니다. 그리고 유흥은 재생살입니다. 야, 재라는 것은 지금 시대에 엄청나게 좋아하는 그런 기운이죠. 아, 재물 언제 들어오냐? 재성이 남자한테는 여자이기 때문에, 아, 여자운 여자, 나 여자 언제 들어오냐? 상담에서 항상 질문하는 내용이죠. 여자 들어오나요? 재물 언제 들어오나요? 그 재물, 재. 편제 이 사람이 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구성에서는 이 편제 때문에 망할 수 있는 그런 기운입니다 그래서 그런 십성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두 사람은 똑같이 제를 안 좋게 쓰는데 안 좋게 나타난 처음에 사건이 아버지 그러니까 제 편제는 아버지죠 그래서 프로이트도 그렇고 이용도 그렇고 아버지가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기록에 나와 있죠 프로이트는 아버지가 40대에 어머니는 둘째 부인 그러니까 20살 차이 나는 20세 에프로이트를 출산했습니다. 여기 정인격이니까 엄마의 지지를 엄청 받았습니다. 프로이트는이 엄마가 프로이트를 너무나 좋아했고 이 큰아들이었거든요. 프로이트 밑에 줄줄이 한 여섯 명의 동생이 있었는데 이 장남한테 정말 특혜를 주는 그런 육아법 장남 만큼은 방도 따로 주고 진짜 우쭈쭈 하면서 키운 거죠 내 아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지기지기 프로이트가 어릴 때 이름이 지기였거든요. 그래서 지기, 지기 이렇게 하면서 프로이트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프로이트가 이제 의대를 가고 했을 때 너무 대견하고 어깨가쓱하고 우리 보통 어, 지금의 어머니들 좀 극성 어머니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프로이트 또한 어머니의 그런 지지로 열심히 이제 학문을 할수 있었는데 프로이트의 기록에 의하면 아버지 때문이란 말은 없지만 그 아버지가 계실 때 굉장히 불안감에그 심리적인 불안정한 그런 상태를 지속. 왔었고요그데 희한하게도 아버지가 딱 돌아가시면서 그 불안정이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정신분석에 몰두할 수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현실에서 해석할 때그 현상이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이 재성의 쓰임이 안 좋을 때는 아버지가 개입하는 것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보통 이제 일반 상식적으로는 엄마 역할 아버지 역할 같이 해주고 같이 정성을 쏟는 것이 좋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자기하고 이렇게 코드가 안 맞고 코드가 잘 맞고 하는 그런 간족관계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재생살이나 재극인 같은 경우에는 이 아버지의 역할이 오히려 망치게 되는 겁니다. 특히 포로이드 같은 경우에 재극인이 되기 때문에 뭘 망치냐? 공부하는 공부하는 것을 망치게 되고 어떤 자기의 올바른 정신 세계를 가지는 것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역할인 거죠. 아버지의 어떤 가치관이 나를 괴롭게 한다, 힘들게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요구하는 것과 내가 추구하는 게 부합되지 않으니까 굉장히 불안감에 힘들겠죠 불안감에 노출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을 보면 재생이 좋지 않게 써있다는 걸알수 있는데 융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융은 이제 좀 경우가 재생살로서 분위기가 다르죠 제거 인과 재생살은 또좀 분위기가 다릅니다 재생살은 이 재라는 것이 살이 되기 때문에 이 살은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아버지라는 존재가 정말 나를 죽일 것 같고 돌보지 않는 그냥 내던져 놓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살게 해주는 에너지가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가 그러니까 유흥의 기록에도 아버지가 목사였는데 여기는 보면 인의 모습도 제대로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 두 사람 다 그러니까 부모 다 유흥을 거의 그냥 방임의 형태로 제대로 돌보지 않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흥의 어린 시절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이제 골방에 다락방에 혼자 앉아서 두려운 공포감에 좀 휩싸여 있는 그런 상태였을 거고 이 재생살이 되면 세상이 현간 살로 이렇게 변하는 그런 형태로 되기 때문에 내 주위의 모든 것들이 공포감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유흥의 어린 시절은 항상 좀 귀신을 보고 유령을 보고 그 자초자연적인 그런 현상과 맞닥뜨려 지는 시절을 보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랬을 겁니다 어린아이가 엄청나게 세상에 그 공포감 암으로서 휩싸여지는 그런 것을 맛봐야 됐을 거고 그것을 혼자 이렇게 버텨냈을 겁니다. 다행히 용은 이은 월지가 비견이고 일지도 비견이고 해서 토가 비견이면서 이 비견의 기운을 월지 일지로 담고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버텨내는 힘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일지월지도 편관이 강하거나 비견이나 겁재 이런 것들이 없다면 그냥 미쳐버렸을 겁니다. 정신 이상이 왔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재생살이라는 게 너무 과해지면, 그러니까 살기가 너무 살아나면 사실은 이것은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죠. 세상 밖으로 못 나갑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제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스스로 버텨내는 힘을 여기서 좀 일지월지에서 어, 길러냈다라고 볼수 있죠. 만약에, 이제, 뭐, 인성이 있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어쨌든 여기 1까지 봤을 때, 시를 빼고 봤을 때는 인성이 없고, 아마 시에 인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경호나 이런 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뭐, 모르니까 일단 빼놓고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용도이 편제의 역할이 처음부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환경에 처해진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상담할 때 굉장히 중요한 메리트죠 그래서 이걸 이제 이 에너지가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 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은 가족 관계에서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묵묵히 거리를 두고 지켜봐야 되는 그렇게 해서더 좋은 관계도 있습니다 무조건 길을 쓴다고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두 사람은 어쨌든 만나게 되고 프로이트가 꿈의 해석이라는 책을 출판하면서 그래서 그 책을 통해서 유흥이 이제 편지를 보내고 두 사람은 굉장히 편지도 많이 주고 받으면서 서로의 정신세계를 공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딱 결정적으로 프로이트도 보면 깔끔한 사생활이 아닙니다. 그래서 처제, 처제랑 불륜설이 있거든요. 그런데 유흥이 이제 프로이트를 찾아갔을 때그 장면을 본 겁니다. 유흥이 그때부터 뭔가 마음에 단호한 칼이 올라왔을 겁니다 여기서는 지금 재성에 대한 부분이 두 사람 다 좋지 않죠 그러니까 공부하는 학문하는 사람들은 특히 이제 재를 조심해야 되는데 여기서 재를 취할 때 분명히 명예 실추됩니다 그리고 또 유흥의 재는 이 편간으로 향하는 이 재는 굉장히 시야를 좁힙니다 이 재에 대한 시야를 좁혀버립니다 이게 살로 향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편재가 편재다운 계산이 안 나오거든요 원래 편재는 굉장히 다채롭죠 뭐 다양한 여성들과 교류도 충분히 할수 있고 이런 재성인데 이게 이제 좋지 않게 써였을 때는 반대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그러면 이제 더 편협적이고 더 좁아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다가 평가격이니까 평간의 칼. 평가은 무조건 아니다 하면은 꺼어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평간의 마음에 칼이 올라온 순간 그 칼을 언제인지는 몰라도 실행을 하는 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 항구하고 그 장면을 목격했지만 유흥이 항구를 했지만 이미 아 나의 서성은 서성은 저래서는 안돼 저것은 나쁘다 하면서 이제 무시하는 마음이 들어갔겠죠 아 저건 아니야 서성으로 존경할 순 없어 이 평간의 특징입니다 평가는 존경심이 나오면 정말 평간처럼 충성하는 그런 기운은 없습니다 상명하복이 굉장히 잘 되는 에너지고 그리고 한번 탁 성기는 그런 관계는 영원히 죽을 때까지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성기고 하는 것이 바로 평관이거든요 하지만 아 뭔가 낮게 보이고 도덕적이지 않고 내 가치관을 그 가치관에서 벗어나는 그런 행위를 했을 때 그것은 가차없이 또 묵살해버리는 거죠. 그런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쳐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용의 마음에 그 순간 내가 그렇게 존경하는 나의 스승님이 어떻게 저런 불륜의 관계를 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100%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미 싹이 텄다. 칼날이 올라왔다라고 보여지고 나중에 결국 이제 무의식, 집단 무의식을 내어놓죠. 유흥이 집단 무의식을 내어놓는데, 유흥은 정말 어떤 면에서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다 많이 하고 있는 MBTI 검사. 그 MBTI 검사의 모태가 바로 융의 이론이고요. 그리고 뭐 만다라라든지 아니면 미술심리치료 이런 체계를 융에 세웠다고 볼수 있거든요. 그만큼 융은 굉장히 이 심리적인 연구, 심리 분석, 분석심리학을 했는데 엄청나게 그 깊은 그런 내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고 굉장히 자기탐구를 많이 했고 특히 헤어지고 결별을 하고 융은 되게 우울해지고요 뭔지 모르게 이제 자괴감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엄청난 데미지를 융이 입습니다 그 결별의 이후에 그것도 아이러니한 거죠 왜 프로이트 보다 융이 그렇게 데미지를 입었을까 프로이트는 뭐 계속 정신분석 학회를 이끌어 갔죠 하지만 융은 3,4년 동안 한번도 못하고 환자처럼 지냈습니다 우울증에 빠져서 이제 그때 또 자기 탐 염색이 많이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많은 연구 분야가 이제 확장이 되었는데요. 여기서 오행 심리로 본다면, 융은 그때 어떤 자기를 만났을까? 이 비견의 자기를 만난 것 같습니다. 그냥 이제 평가는 천간에 기 때문에 평간으로서 사회적 관계를 했겠지만, 지지는 나의 생활권 안에 일어나는 에너지로서 더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우리는 잘 탐색을 하지 않으면 잘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오인 심리 공부를 하면서 탐색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제 이용도 어 자기를 알수 없었는데 사회활동은 평관으로서의 자기만 생각하다가 이때 이제 데미지가 너무 큰데 그때 혼란이 왔을 겁니다. 왜 이렇게 내가 힘들지 이렇게 결별을 하고 칼날은 먼저 이용이 되었을 건데 자기가 더 힘든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바로 비견의 슬픔 프로이트는 정인격+ 인격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학문적인 이론. 적인 사람이라고 보면 용은 어떻게 보면 비견 아주 인간적인 인간적인 모습이 더 강한 그런 사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니체도 한번 넣어 봤는데 니체도 보면 비견 비견 비견 이잖아요 이렇게 비견이 있는 분들은 사람에 대한 관심이 제일 큽니다 다른 십성 중에서 가장 영향을 사람에게 받습니다 큰 영향을 사람을 잃은 슬픔 음, 이게 더 크다는 거죠 평간의 칼로 이별하고 난 이후에 그 데미지는 사람에 대한 슬픔입니다 그래서 이 비견의 특징을 조금 말씀드리다 보면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은 탐색해 들어가지 않으면 모르는 자기의 모습인데요 비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특히 일지에 두 사람 다 비견이 이렇게 있거든요. 항상 우리는 사람이 좋을 때도 같은 에너지로 좋고요. 많이 좋고요. 또 부딪힐 때는 같은 에너지로 많이 부딪히거든요. 여기 편제로 부딪혔을 거고요. 또 이렇게 비견으로 부딪혔을 거예요. 두사람에서 그래서 편제에 대한 가치기준이 달라서 부딪혔고요. 지금 자본주의 시대 같으면 100% 돈 때문에 부딪혔을 거예요. 돈 계산하는 게 달라가지고. 근데 그 시대는 이제 자본주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여자에 대한 생각들 이런 게 달라서 부딪혔을 거고요. 여기에 일지에는 이제 비견이니까 아주 친밀해지면서 이 비견이 가지는 특성 때문에 서로 끝까지 갈수 없었다라는 것은 이미 나와 있는 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견은 굉장히 사람을 좋아하지요. 사람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이 사람들 속에서 내가 조금 더 잘한다. 내가 조금 더 돋보인다. 여기에 발돋움을 하거든요. 여기에 경쟁심이 생기고 우리 애살이 생기고 또 이렇게 해서 경쟁력이 나를 발전시키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경끼리는 같이 놀때 이렇게 잘놀 수는 있지만 내가 조금 더 빛이 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서승과 제자에서 스승이 마음이 넓어서 제자야 니가 나보다 빛이 좀 나는 걸 나는 너무 기분이 좋아 만족해 이렇게 되지 않은 이상 사실은 이 심리가 일지의 심리가 서로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니잘라니내잘라니 니 라는 마음이 말로는 하진 않았겠지만 마음에서 계속 서로 마찰이 일어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주 친했던 그런 감정들이 비견은 허심탄회하게 지내는 그런 모습도 있거든요 니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니까 우리는 굉장히 허물없이 지낼 수 있는 그 친해지면서 그런 그 것도 맛보았을 겁니다 이두 사람이서 하지만 그 순간 내가 더 잘났다 라는 것을 하려고 조금이라도 고개를 누군가가 먼저 내밀 때 사실은 관계는 또 깨어지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 이 비견의 관계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어쨌든 두 사람은 끝까지 갈수갈수 갈수 없는 그런 구성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서로 너무 잘 통하는 구성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어, 이 편제의 쓰임이 안 좋은 이 편제 때문에 두 사람이 결국 결별을 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처제, 처제 때문에